피가 나오네? 가지 피자 이런 거돌리니까 자꾸 깡 나오지 가지 피자 아왜다 가지 피자세요 갑자기 클린시가 인기 있는 <웃음> 이유가 있는 거지 아니 뭐야? 연어권 대표는 말끔하게 되었습니까? <웃음> 주장 아니에요? 어. 연어는 승리한다 아시겠어요? 아. 와... 어째서 아 저거 어떻게 연어 저렇게 안나올 수가 있어? 이거 주작이야! 고, 연어! 치지마 연어장! 연어장 치면 안돼! 어, 연어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정이구현! 뭔지 아시겠어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지 피자가 웬 말이냐! 신성한 피자에 가지라니! 어거무촉촉한 가지는 가래 저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거시기를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1분 동안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켰영채팅만 이상형 여기다 광고원 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대기만 하면 뭐하냐고 아무도 날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데. 당신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유. 송출 시간 감안해서 5초 더 주셔야죠. 그럼 제가 5초만 열어드릴게요. 어때요? 에? 에? 이거는 이건 합의 가능 5초만 열어드릴게요. 어때요? 아, 이거는 진짜, 어?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천재야, 천재. 운전 박대 아니냐고요?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라브 이즈 오픈 도어인데. 어? 자 그러면 54분 했을 때딱 5초만 열게요. 딱 5초만. 딱 5초만. <웃음> 사기라니, 사기 아니거든요? 1, 2, 3, 야 뭐야? 4, 5! 이걸 돌린다고? 미쳤네? <웃음> 뭐야? 와, 씨! 어, 이걸 돌린다고? 아,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수저 세있는데 갑자기 돌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2, 3. 우와, 뭐야. 근데 왜 끝입니다, 이게. 예. 와, 진짜 위험하까 오, 오, 이틀 막. 아, 이걸? 와. 가산점 20점만 더 주세요. 안 되거든요. 대과거의 티켓팅하던 짬으로 성공해 봤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지금 이두 분이 돌린 거거든요? 와, 나, 다른 나머지 한 분도 아마 약간 그 티켓팅으로 다져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게 킹리적 가심이 듭니다. 와, 역시 이래서 경력직 뽑나봐. 경력직은 맞지만 제지갑만다 털렸죠? 에, 아니 뭐, 에, 털렸어도 가지지갑, 아니 가지지갑을 <웃음> 털렸어도. 가지지갑? <웃음> 아니 나도 모르게 말이 섞여 나왔어 가지지갑 가지피자로 지갑 다 털렸어도 먹게 했으면 은 만족하셨을 거냐 했을 건데 요 가지 그게 섞여가지고 가지지갑이랑 가지에 미쳐버린 아니거든요? 약간 이거 약간 그 하부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고미식 대화법이거든요 예, 네. 소고미가 망치도 없어지고 동장도 부서지고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망치도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망치 부서지고.. 망치가 부서졌다고? 공장이 부서지고 망치가 없어졌다는 거지? 아 내가 좀 효율성을 추구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강연 아, 중간에 괄호를 넣었구나.. 효율성을 너무나 추구한 나머지 원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약간 이거 직장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우와! 괄호 열고 미친새끼 존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괄호 닫고 정말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네. 대신 괄호 안에 있는 거입 밖에 내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소금 축약법입니다. 네. 아, 정말 어쩔 수 없다. 난 정말 집사들 원하는 걸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쿡쿡. 야이씨. 어? 네, <웃음> 3초만 열어줘요. 3초? 3초가 가능하다고요? 말도 안 돼. 어, 이건 근데 나도 할수 있을지 못할지 궁금하다. 제발 이제 나 3초도 간절해졌어. <웃음> 3초. 내 생각에 조금 3초 할수 있을 것 같아. 2초 어때요? 3 해보고 2 해보자. 그럼 5초 하자는 거잖아. 자기 꼬다니야, 이거! 어? 2점 몇 초입니다. 2점 몇 초. 1, 2, 점5 와, 이걸 돌려? 야. 이걸 돌려? 와, 진짜. 와. 와, 진짜.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당신 이거 해커지, 해커! 어? 그거 아냐? 어? 하.. 저놈에 계십시오.. 아.. 근데 이게 또 200표가 나오네? 운도 좋으시네? 아 연어! 연어! 오케이 연어! 연어짱 에? <목소리> <목소리> 연어! 어? 이런게 되면 <이러지면> 안 되는데.. <웃음>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 근데 이거 연어가 운이 좋았어요! 아.. 이러려고 그런게 아닌데.. <웃음> 집사대 표.. 집사대지우 뭐? 어? 표정이라고 할 뻔했다. 표정이 보이지 않지. 아니 근데 텍스트에서 지금 표정이 보이고 있거든. 어, 저만 연어 할줄 알았는데 아 이거 걸렸네. 걸렸어. 왜? 네. 아니 왜 역전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연어가 이겼고 여기서도 연어가 이겼기 때문에? 아 여러분 이건 진짜 오늘의 연어 날인가 봐. 애고 마지막 그래도 마모... 한번 사는 인생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아야지. 근데 또 <웃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두 가지 피자. 거시기로 마무리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줄만 봤어요 네.